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 에고몬스튜디오의 고영들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지, 토요일 날, 이제, 선유도에 가서, 스냅을 찍어 왔습니다. 어, 대충 뭔지, 뭐 이런 사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밝은 날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합성이 티가 나는데, 아무래도 거의,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만 보기 때문에, 아, 배경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이렇게 배경을 자세하게 뜯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컨셉의 스냅은 어떻게 보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어, 날씨가 이랬어요. 이거보다 조금 밝았겠죠? 이 네, 정도. 어,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파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아침에만 팔았고, 오후에는 계속 이렇더라고요. 해가 이제 선유도에 버스 타고 갔는데, 아, 어,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길, 아, 이거 뭐, 조금만 기다리면 해 뜨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잠깐 뜨고, 실제 촬영 중에는 한 번도 안 떴어요. 아, 그래서 모델이랑 한, 한 30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안 뜨더라고요. 희망 고문이야. 자, 여튼, 아, 처음에 이제, 요 사진. 요이 사진은 어떻게 보정을 하는가까이 사진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거죠. 하늘은 허옇고 여기는 그림자가 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의 음, 밝기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찍게 되면 하늘은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늘이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선은 이제 맞춰야겠죠. 뒤에 사람도 있고 아, 하이라이트 약간 내려서 어, 어느 정도 날아간게 없게 해주고 여긴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저 이거 지울 거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약간 올려주고 섀도우는 좀 부족하죠 블랙도 좀 약간 올려주고 노출 자체를 조금 올려줍니다 날아가지 않게 항상 날아가서 상관은 별로 없어요 오픈. 아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놓은 프리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삐뚤어져 있죠 업데이트는 이렇게 뻑하고 나는 거죠 크롭으로 대충 맞춰서 성형만좀 봐주고 네, 맞아요. 여기서 그냥 31번 프리셋, 뭐 거의 돼요. 거의 되는데 31번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늘이랑 뭐 나뭇잎 같은 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흰색 부분에 약간의 사이언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뭐피 이런 색상이 피부에 타고 올라던가 올라온다던가 이런 거 그냥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은 뭐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픽셀렉션이죠.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서 그냥 사이언만 조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보다는 좀이 위에 나뭇잎 때문에 그린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린도 작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여기에 무슨 줄기인데, 이건 그냥 도장이나 그런 것들로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걸 지우는 게아니고 다른 거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늘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죠. 하늘이 없으니까 사실상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있는 게좀더 이뻐 보이긴 하죠. 대충 위치하는 정도 잡아주시고, 컬러 레인지로 하늘 이외의 것들 사람이랑 다 이렇게 쭉 잡아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그럼 이렇게 되죠 쓸데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부분 지워주시고 밑에도 있으니까 밑에는 그라디언트 그리고 나서 어차피 백 컬러 쓸건 아니니까 한 50% 잡아가지고 멀티플라이버 해서 색상을 약간 틀어줍니다. 요새는 또 이런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정도 해주신 후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워주세요. 하늘이 다 파란한 부분 없잖아요. 근데 다 지우면 아쉬우니까 한 50% 정도만 그래서 끝까지 잡아서 슬쩍 없애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날아가는데 하늘이, 구름이 이렇게 선명할 리가 없죠. 여기서는 블러. 가우션 블러. 간단한 블러죠. 대충 뭐 한, 이거보다는 좀더 날아가야겠죠. 하나 대충 요 정도 날려주시고.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컨텐츠 웨어로 집어준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합쳐서 다시 또 새로운 복사 레이어. 그리고 판매를 하지 않지만 저는 이거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들어놓은 41번 프리셋과 42번을 하나하나씩 매겨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교차처리를 해서 약간 넣어줘요 두그 중에 뭐가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건 선명해서 좋고 이건 좀 뿌연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50% 정도면 그러면 중간치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라이트를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 넣어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라이트를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이 위에가 막혀 있었거든요 딱히 안 넣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갈라지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액션과 뭐 기타 여러가지 것들은 3 0번대 프리셋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 내 같이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두운 부분은 좀 지워주고, 근데 좀더 지워도 될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이 그럴 때는 어두운 부분 선택하셔서 좀 칠해주시면 조금 덜 해집니다. 이렇게, 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제가 처음에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노이즈가 많아요 어두운 걸 밝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옛날 카메라 쓰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노이즈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위에다 그레인을 더 덮어버려요 원래 뭐 필름 느낌처럼 그러면 아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뿌여니까 대충 컨트라스트 좀 잡아주고 근데 여기부터 본인 마음이죠 여기서 붙어라고 해봐야 뭐 이게 끝이긴 한데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은 이거죠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사진 저는 사진을 촬영을 해갖고 집에 오면은 한번 쓱훑어보고 아니 이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대충 한장 정도 샘플을 올려놔요 그래또 찍힌 사람도 아 제대로 찍혔나 안 찍혔나 궁금할 테니까 이것도 별거 없어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합성할 거기 때문에 하늘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인물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봐야겠죠 하이라이트를 내려서 하늘이 살아있나? 없죠 있을 거없죠 이거 다 구름인데 그냥 두시고 섀도우만 약간 올려줍니다 섀도우 올려주시고 하지만 나중에 하늘을 합성할 때 어깨부분이 이렇게 걸리... 흰옷이다 보니까 어깨부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화이트 살짝 내리고 블랙도 약간 올려주고 오케이이 정도 이 정도 해 주시고 여기서 마찬가지 31번 음 참고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지 이거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끔 가다 끔가 보면은 어, 내용이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목에 다써 놓습니다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수업이면 앞에다가 수업이라고 써놓죠 <웃음> 오늘은 수업은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람 이외의 부분을 쭉 선택을 해서 레이어마스크 안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멀티플라이에 색깔을 조금 틀어줍니다 요새는 이런 사람 상황, 이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실 때에는 구름의 위치를 변경하셔서 이렇게 구름으로 가리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아주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여기서 그냥 쓱 올려주세요. 하늘이 다하얀한 법은 없잖아 100%로 해서 계 올려주시면 단박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주시고 그럼 또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그리고 또이 부분 옷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풍기가 약간 돌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늘이랑 이거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은 풀셋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옷에 색깔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흰옷 선택해 주시고 큐세츄레이션 들어가셔서 사이언을 빼주세요 좀 빠지죠 네. 살짝 옷이 좀 밝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 밝게 오케이 자, 됐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방식을 계속 똑같은 거 썼어요 우선 31번 매기고 다음에 41, 42 순서대로 아까 봤던 거랑 피부톤이 좀 다르죠? 살짝 뿌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도 해주시고. 자, 아까의 피부톤. 이 피부톤을 내시려면, 여기서 단순히 클리어 스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번째 프리셋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장자가 좀 느리네요 자 하시게 되면 원래 이건 피부톤을 하얗게 만드는 건데 일부러 좀 과하게 해 놨어요 아까 그 프리셋 영상에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파시티를 낮춰서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이 정도 해 주시고 조금 밝혀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같은 색상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뿌예요 그리고 피부톤과, 특히나 이제 염색이 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색깔에도 먹기 때문에 합쳐주시기 전에 보시게 되면 머리 색깔도 먹었죠? 머리 부분은 지워줍니다. 피부만 먹으면 되니까. 오케이. 하고 나서 똑같이. 커브, 네. 그리고 좀 너무 푸연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에 어두운 부분 잡아서, 멀티플라이 잡아주시고, 한 20% 정도? 해주시게 되면, 약간은, 너무 날라가지 않는, 손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기타 뭐, 잡아주실 부분이라든가, 어, 리키파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는 한데,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해놓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외부 프로그램이라 니컬렉션이죠 이거했을까 이걸 거을까 밝은 게좀 낫겠죠? 그 디테일 살짝 맞춰주고 그리고 <웃음> 이런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러쉬 같은 걸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10% 정도 잡아서 쓱 칠해주시면 어두운 부분은 사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겉에 묻은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잘 지워야겠죠 어차피 그림자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림자가 진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워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옆에 색깔로 칠해주고 지우고 칠하고 지우고 칠하고 지우고 그리고 이제 뭐 손목에 네, 손등에 있는 핏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패치나 어컨텐츠 아, 오해 같은 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주시고 뭐 얼굴에 하이라이트나 쉐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제일 간단한 사진이죠 이거 프리셋만 그냥 매겨도 그냥 되는 사진입니다 너무 하얗죠 하이라이트를 조쭉 내려주시고 블랙만 약간 올려서 화이트 내렸나 기억이 안 나요 화이트는 어차피 하이라이트보다 약간 낮은 거기 때문에 조금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31번 됐죠? 5 8파해졌죠 여기서 그냥 빼주셔도 되는데 그냥 빼버리시게 되면 이 겉에 이 풀에도 사이언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언을 그냥 빼시게 되면 풀 색깔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나? 괜찮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녹색이 많으니까 괜찮긴 한데 지금 요 부분이 살짝 빠지고 있어요 요, 요런 요 부분들 요런 부분이 신경 이 쓰이신다고 하면 옷만 따로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뭐 이정도 뭐이 괜찮다 그럴 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사이언을 빼주시면 됩니다 나무에도 좀 약간 빠지는 게 보이죠 이런데는 뭐 하늘은 딱히 안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라이트 라이트가 어디서 비치느냐 위에서 비치거나 뒤에서 비치거나 하겠죠 대충 한이 정도에서 비친다고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색깔 좀 집어넣고 어두운 부분은 빼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끝네 간단하죠. 작업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음, 그 빛이, 어, 빛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색상을 쓰는가 리키 파일 어떻게 하는가 뭐그 차이지 작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오늘은 그냥 이번에 제가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한 스냅사진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어, 초보자가 알아보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음, 네,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죠. 네, 그냥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